회사에서의 데이터들은 생산 판매 회계 어느 부서든 구매 어느 부서든 어떤 물건들이 들고 나가고 팔고 사고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시간의 데이터예요 날짜 언제날 언제 만들었고 언제 팔았고가 중요해요 그 데이터에 그게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데이터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연습할게 판매일자 수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 판매일자 수정 얘기를 볼게요 판매일자 수정 3 6 0 0개 로데이터, 이 로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로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 판매일자가 이렇게 돼 있어. 생뚱맞게 돼 있어. 이거를 제가 연월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다시 판매일자 2라는 걸 생성을 했어. 얘를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만들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숫자야. 2115만 이런 숫자라고. 숫자를 가지고 이게 달력처럼 보일 뿐이지 달력이 아닌 것을 달력으로 만들려고 그거를 하려면 여기서 연 월일을 뽑아내고 다시 데이트 함수를 써서 하는 거예요 거기를 연습할 거예요 여기서 다 지워요 싹다 해서 딜리트 한 다음에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아까 연습했죠? 텍스트 함수 가지고 left 네 글자 이렇게 했죠? mid 5,2 이거 했죠? 여기는 right 라이트 맥글자에 콤마 2이 글자 이렇게 연월일로 쪼개 이기 있는 거를 연월일로 쪼갰어. 그 다음 연월일에 정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를 합치려면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연콤마 월콤마 일 해서 연월일을 똑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5 0 6 이렇게 이첫 줄을 완성을 해. 그리고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 날짜 데이터를 한 이유가 요거 뭐하려고 그런 거요? 잘못 표시된 날짜 데이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엑셀의 날짜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시스템 데이터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01, 01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어떤 시스템에서 또는 어디서 외부에서 내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아주 좋은 데이터인데 날짜만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이건 날짜가 아니라고. 그야말로 텍스트지. 얘도 쪼갤라면 어떻게? 프트는 201로. 똑같고 여기 미드가 시작점이 달라지 6에서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드만 잠깐 손보면 되죠 알겠어요? 다 했으면 첫 줄을 완성했으면 카피해서 붙이면 되죠 그럼 이게 3,000개든 8만개든 판매일자가 제대로 박힌게 돼 이걸 나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이걸 열심히 한 거냐 이제 이걸 볼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피벗테이블을 배웠어 피벗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여기서. 방금 여기 판매 일자 수정이라는 여기서 가운데 아무 데나 넣고 요거 누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있던 판매 일자라는 걸 넣어 보세요. 판매 일자 넣고 우리가 여기 하려는 게 수량을 여기다 시그마에 넣어 보세요. 판매 일자 넣고 수량 넣어 봐서 그랬더니 이거 300 2년치예요. 2년치가 이게 한 700줄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일자별로 얼마가 팔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월별로 연도별로 그걸 집계를 할 수가 없어 왜그냥 이건 그냥 날짜가 아니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그룹이라는 걸 했을 때 연월일 그룹이 생성이 안 돼요 당연히 안돼 엑셀이 알고 있는 날짜 데이터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보세요 판매일자는 원래 있던 이, 이 말도 안되는 이거고 판매일자 2는 얘 우리가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거예요이 판매일자 2를 여기다 판매일자 2를 집어넣으면 쪼개졌을때는 그냥 700개 똑같이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게 있다고 날짜에 대해서 그룹핑을 할수 있어요 날짜를 그룹핑을 오른쪽 버튼 그룹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아무것도 없는데 판매일자 2를 넣고 수량을 넣고 했을때 오른쪽 버튼 그룹 이게 나오나 보세요 이 그룹에 지금 같이 2000, 이 데이터는 2015년과 2016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 월, 분기, 연 이렇게 있는데 월을 하든 분기를 하든 연을 같이 눌러줘야 돼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연도와 월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합산을 해줘요 이 기능을 피벗 테이블 순에서 가장 꿀팁이라고 꿀팁 이거를 엑셀에서 이거 피벗 테이블이 아닌 상태 다른 걸 가지고 이걸 해 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같이 빨리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저걸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월이라는 표시라고 그걸 필터 걸고 뭐 어쩌고 해서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엑셀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월 데이터를 판매 일자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버리면 제품별로 이걸 영업 거래처별로 이걸 막 모아서 해버리면 정말 분석 어려운 걸할수 있어요 디테일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수 있어 저, 제가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 이게 이렇게 필터를 여기로 걸수 있어 필터 걸면 여기 월이 나오잖아요 여기 1월만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연이 나오잖아요 2015년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모으면 이거가 쭉 나와가지고 여기 몇개나와3 3442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3 4 4 2가 나오잖아 바로 다한 방에 분기 그룹을 월 빼고 연과 분기를 넣어보세요. 이게 나와.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무지막지한 거야. 이거를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1, 2, 3, 5를 따로 모으고 4, 5, 6을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엑셀이 저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무지 빠른 시간 동안에 해준다고 어마어마 쉬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옮겨요 14로 옮기세요. 여기 있던 연을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다 녹화 한번 해볼게요. 삽입해가지고, 세로막대형 하나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피벗테이블에서 바로 만든 차트라고 해서 피벗차트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 2015년과 2016년이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이랬고, 이번 년도에 빨간색으로, 전년도 같은 2, 4분기에 이랬고, 올해 이랬고, 이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무지막지한 좋은 자료죠. 자. 아까처럼 그루핑을 이때 그루핑이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그루핑을 다시 해서 월로 월로만들어 월 월로 만들고 다시 보내 그런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월별로 전년도 대비 이번 달에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이걸 할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만 더 하면 은 이제 제품별로 영업 거래처별로 다할수 있다고 이거를 순식간에 할수 있어요 그걸 막 파워포인트에다 한 장씩 그림을 막막막 붙이면 돼. 그럼 회의 자료가 나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